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카페24 스마트 모드에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하시는 기존에 있었던 메뉴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품 등록에 칸을 채워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스크롤의 압박을 받으시지 않았나요? 굉장히 많았었던 그 메뉴에서 스마트 모드는 좀더 단순하게 상품 등록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필수 사항들만 입력을 하면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모드의 메인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상품 관리 메뉴에 상품 등록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상품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노출이 됩니다 자 상품 명을 입력하는 칸은 필수입니다 이곳에 제가 제 상품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등록할 거는 옐로우 레시피라는 상품으로 한방차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제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판매할 가격입니다 가격 9,000원으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설명이라고 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SEO 부분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 고객들에게 노출할 수 있을 때 검색엔진에서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입력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에디봇 작성과 직접 입력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입력으로 해줬던 게 기존의 모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품 등록을 쉽게 하는 곳이 에디봇 작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어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에디봇을 이용해서 상품 상세 설명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디폿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상품 설명을 입력을 할때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넣은 이미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상품 이미지를 알아서 이렇게 소팅해 준다는 굉장히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빈 화면에다가 제 이미지를 넣어서 간단하게 상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되면 편집 완료라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예를 누르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상품페이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는 버튼도 바로 위쪽에 나오니까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스크롤을 내려서 봤더니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표 이미지 칸이 나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상품 이미지 대표로 사용할 썸네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상품 이미지 미리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넣어주고 추가 이미지는 꼭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고객들이 대부분 대표 이미지를 보고 나서 리뷰를 많이 보는 UI, UX가 많이 이동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이미지 하나를 쓰지 마시고 대표 이미지 하나만 쓰지 마시고 추가 이미지도 같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했는 이미지를 싹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넣었고요 권장 사이즈 이미지의 크기는 5 0 0 곱하기 5 0 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1MB 이하로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도 정사각형으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상, 어, 쇼핑몰의 진열 설정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진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품을 진열하는 형태, 한마디로 고객에게 이 상품을 보여주겠는지에 대해서는 진열 성, 상태라는 곳에서 진열함이라는 곳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노출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상품 판매 상태 라고 나와 있는데요 판매 상태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판매 안함으로 되어 있게 되면 품절로 상품이 표시가 되고요 판매 함으로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품절 상태가 풀려서 내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모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은 진열 상태를 진열함으로 해놨는데 판매 상태를 판매 안함으로 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고객에게 품절로 보여지게 되고요 진열 안함인데 판매 함으로 해놨다면 상품을 고객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이렇게 진열함과 판매함으로 모드를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메인 진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을 우리 쇼핑몰 메인 페이지에서 진열하는 영역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메인 화면에 이 상품들을 어디에 진열시킬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추천 상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상품을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분류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등록한 이 상품이 내 가지고 있는 쇼핑몰 메뉴에서 어느 카테고리 어느 분류 안에 포함되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샘플로 되어 있는 대분류 탑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 주시게 되면 판매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 보겠습니다. 판매 정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공급가와 소비자가를 쓸수 있는 칸입니다. 공급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산을 할때 얼마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얼마에 팔았다. 판매가 얼마에 팔았다라는 것으로 해서 나의 순 마진액을 좀더볼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소비자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원인데 9,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을 저도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 3,000원에 소비자가 만원. 자, 옵션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옵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할때 같이 팔만한 다른 옵션이 있냐 예를 들어서 제가 바지를 판다 라고 하면 바지에는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고객들이 이 부분을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품 옵션을 샘플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함으로 해주시게 되면 옵션 템플릿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옵션 템플릿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다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템플릿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고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색상과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옵션 템플릿을 불러와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사이즈라는 것으로 해서 옵션 템플릿을 불러왔는데요. 자, 이렇게 색상 사이즈라고 미리 되어 있는 옵션 세트를 제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옵션명 색상, 그리고 옵션명 사이즈 내에는 네 블랙, 화이트와 사이즈 SM, 라지 옵션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제가 옵션 품목으로 바로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뭐 라지 사이즈에는 가격을 추가로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추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고 관리 부분에서도 재고 수량을 관리 안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마켓 통합 관리라든지 그런 기능까지 같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재고 관리를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고 수량 소진 시 품절 표시함으로 해서 재고 수량을 좀 넉넉하게 100개를 잡아서 일괄 적용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래로 내려서 추가 입력 옵션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 가지고 저에게 어, 좀더 메시지를 주거나 예를 들어서 감사 카드를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감사 카드 안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것들을 고객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줘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옵션이 추가 입력 옵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 안 함으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정보 라는 부분으로 왔는데요 배송정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저희가 쇼핑몰 초기 세팅하는 인트로 페이지에서 세팅했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에 보면 5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2,500원에 배송비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조건부 배송 설정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죠 옆쪽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배송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배송비 설정 부분을 수정을 하셔서 배송 업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쇼핑몰 배송 정보가 기본 설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서 이 상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출고지가 다른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개별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송비를 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정보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소재가 무엇인지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기입할 수 있는 칸과 공급사 내이 상품을 어디에서 공급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제 공급사 한마디로 도매 업체 같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제조사 이 상품을 제조해는 업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자체 공급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가지고 오는 공급사와 제조사를 입력을 하는 등록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공급사와 제조사를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조 일자는 여러분들이 제조했는 이 상품이 출시가 된 일자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원산지는 이 상품일 실제로 원산지가 어딘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저는 지금은 그냥 연습을 하는 거니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꾸미기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요. 상품 꾸미기라고 하는 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품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있다면 그 대표 이미지 상단에 자체제작,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신상품 세일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할수 있는 음, 썸네일 위쪽에 붙일 수 있는 약간의 배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24는 많은 샘플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샘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넣어 주시면 이렇게 미리보기 화면으로 네 여기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대표 이미지에서 배지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도 수정할 수있고요 날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아이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아이콘 표시라는 거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 하단 부분에 지금 이 상품이 인기가 많아요. 또는 뭐 지금 세일 상품 또는 기획 상품 이런 거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아이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아이콘들을 노출하는 부분입니다. 카페24에서 샘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직접 추가로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샘플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면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이용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세 이용 안내라고 하는 것은 고객분들께 반품 교환 취소 배송 등등 as 까지도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상품 상세의 여러분들의 설명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본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부분을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입력이라는 것으로 이 상품에만 직접 따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템플릿 관리를 통해서 이 기본 정보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문 제작이라든지 아니라면 좀더 배송하기에 굉장히 큰 상품 또는 렌탈 상품 등등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수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설정 사항으로 입력을 해주고 다음 단계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메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엔진 사이트에 내 쇼핑몰의 상품을 노출시켜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노출을 시킬 때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보여줄지 어떤 검색어로내 상품이 나올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설정 페이지입니다. 사용 가능한 변수를 통해서 내가 위쪽에 상품 등록할 때 입력했던 사항들을 검색엔진 최적화로 해서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입력을 맞춰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린다면 키워드 라는 부분과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 세가지 부분에는 꼭 여러분들의 상품에 타이틀 한마디로 메인 키워드 검색어를 꼭 포함시켜서 노출을 시켜 주시면 좀더 검색 엔진의 최적화 SEO라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상품 등록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저장이 됐고요. 저장이 된 상품들 바로 이렇게 상품 목록이라는 부분의 페이지가 열리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딸깍 클릭하셔가지고 새 창이 열리면 상품 수정이라는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좀더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상품 수정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번 미리 보기로 한번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화면으로 상품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로딩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는 것네요 다른 이미지들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상품에 대한 네, 성울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려가지고 네, Q&A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닫기를 눌러서 자아 제대로 됐구나 를 확인하셨다면 상품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을 지금 제가 올린 옐로우 레시피 라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상품 다 내용 똑같은데 상품 이미지와 상품 상세 페이지만 달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상품을 간단하게 복사 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복사해서 내 네, 이미지 부분만 수정하거나 가격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앞쪽 부분에 체크를 해서 위쪽에 있는 상품 복사 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 복사를 하겠냐라는 안내 메시지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한번더 눌러주시고 자 복사가 된 상품을 클릭해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은 간단하게 상품을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의 명 그리고 가격, 상품 페이지, 이미지 부분만 수정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모드에 있는 상품 등록은 기존에 있었던 메뉴보다는 좀더 단순하게 맞춰져 있고 검색 엔진에 최적화가 될수 있는 모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하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품 등록하는 상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